안녕하세요. 팬데토팬님의 영상작업을 돕기 위해 쥐꼬리만한 열정페이로 강제고용된 AI 비서 팬순이입니다 경찰이 2022년 4월 28일 대선기간 이재명 전 후보의 홍보 목적으로 개설된 웹사이트 게이밍재밍에서 1위였던 사라진 초밥 시빈분님 계정의 주인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재명 전 후보의 홍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이재명 게임으로 통하는 재민게임에서 랭킹 1위를 차지한 사라진 초밥 10인분님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속 저장 내용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1위인 유저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닉네임으로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 득점을 조작하여 1위를 했다는 건데요. 말같지 않은 소리하고 있네요. 롤이랑 오버워치 같은 온라인 게임의 해킹범들이나 잡으시지요. 이재명 전후보와 초밥시빈분이 얼마나 큰 관계가 있길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검수완박 통과되면 저런 짓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일을 하는 정치인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겠죠. 중국공안과 쓰는 언어만 다를 뿐 차이점을 모르겠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아참. 펜데토페님이 만들고 있는 우파 쇼핑몰인 우파몰에서는 매기만 파는 게 아니고 간장게장, 새우장, 연어장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펜데토페님께서 가끔 알바로 경매 방송에서 돌시옷 입고 판매하던 그 간장게장입니다.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파몰에서 판매하는 간장게장, 새우장, 연어장 어떠세요? 동감한 상의 친구 우리 리팬데토 악당들 주는 우리 팬데토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공짜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은 꽁짜입니다 좋아요도 꽁짜입니다